안녕하세요 백희입니다 오늘은 앞 허벅지, 장요근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특정 동작을 했을 때 골반에서 뚝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운동을 할때 골반에서 뚝 소리가 나지 않게 한번 앞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에서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이 스트레칭은 누구에게나 좋은 운동이고 누구나 꼭 해야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전 부상 방지에도 좋고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허벅지 근육이 짧아져서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벅지 라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스테이칭이 슬림한 허벅지 모양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마신 호흡에 골반을 하늘로 높이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더 들어주세요. 다음은 한쪽 발을 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양다리 모두 한쪽으로 눕혀주세요. 허벅지 근육을 늘려는 리 거기 때문에 골반이 떠도 괜찮습니다. 다른 허벅지도 해 볼게요 다음은 반무릎을 해주세요 오른쪽 발을 앞에 짚어 주시는데 무릎이 90도가 되어 무릎이 발보다 앞에 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골반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왼손을 바닥에 짚고 오른손으로 왼쪽 발을 잡아볼게요 네번째는 양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로 왼쪽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이 구부리기 전까지만 고판을 바닥으로 눌러볼게요. 그 다음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양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서 상체를 하늘로 펴볼게요. 그리고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마지막은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구부려주시고 왼쪽 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이때 왼쪽 다리가 왼쪽으로 빠지지 않게 정확히 뒤를 향하게 해주세요. 골반을 최대한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에 엎드려 볼게요. 이때 왼쪽 골반을 바닥으로 눌러주세요.